I'm n o t h i n n t 랩라. 네. 자, 랩라, 준비 됐어요? 아, 요즘 안 돼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가슴을 왜 이렇게 냅니다? 아. 어. 아, 아, 우리는? 우리는? 랩라. 아, 저기, 랩라. 안 주세요. 너무 웃겠다 자, 준비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권샷샷도 보고 싶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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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긴이요 네. 아! 얘 봐요 아, 봐봐 아, 이거 봐봐 고 샷! <웃음> <웃음> 너무 웃지 않아? 잘 <웃음> 꽂혔어 네. 저기서한 번만 아니, 해줘 아니, <웃음> 고 샷! 마마분들 사진 챌린지가 아니라 이거 챌린지를 만드시네요 건샤 챌. 언니 나 따라하면 돼 이거 건샤샤챌린지 안 돼요, 안 돼. been 주세요 h e 너무 I'm not s u 게 e I'm not sure. 나 m not sure. I'm 가. o t s u r 안 I'm not sure. 아, m 안 o t s 안할 <붙이야> 거야. <나도> 난... 난... <웃음> 너가 시켜도나 이제 아 이거 어샤자 이거 다거 알림 설정까지 네. 눌러주세요 우 <웃음>